피파 한동안 안하니까 스트레스 왔어요? 지금, 그, 뭐야, 피파 하지 마세요. 진짜 진심으로. 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지 마. 그, 공식 경기만 하지 마. 음. 지금 공식 경기 생태계가, 잠시만요. NCS 북금만딱 키고. 어, 좀 이따 시청해드릴게요 NCS 북만 아무거나 좀 들자. 그 뭐냐? 지금 제가 공식 경기를 하지 말란 이유가 생태계가 교란됐어. 음, 제가 어저께 하면서 알게 됐는데, 아니, 지금 뭘 이게 또 들어와? 메모장, 킹모장 들어와? 음, 지금 웃긴 게 공식 경기 현황, 현황 자. 현재 제가 챌린저 도전한다고 공경을 뛰었는데 거의 대부분 어 월클티어에서 월클 3부에서 아 월클 3부래 자 프로 1부, 프로 1부도 걸려요 프로 1부에서 월클 1부까지 걸리는게 정상입니다 진심 이거 프로 1부도 월클에서 내려간 사람. 어. 월클에서 내려간 사람 포함해서 걸리는 게 정상이야. 어. 근데, 이상하게 생태계 교란점이 생겼어. 월클 티어인데, 왜 챌린저랑, 그 다음에 슈체리 뜸? 이, 이게 말이 안 돼. 그렇다 보니까, 당연, 당연하게도 연패. 그리고, 무슨. 자 여기서 무승부다 하면은 나는 챌린저랑 티어가 비슷하다 실력 어 실력이 비슷하다 실력이 비슷하다 어 무승부 연패면은 연패면 이거는 못하는거고 비슷해 어 챌린저랑 슈첼 슈첼 이게 그렇다보니까 잔류랑 잔류랑 감등하는게 당연한거예요 어찌보면 어 그렇다 보니, 또 억울하게, 억울하게, 월클 티어가 피해보면서 프로 티어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자, 프로 티어도, 그러면 피해를 봄. 아니, 자, 프로들, 프로들. 아니, 월클이 왜 내려와서, 나못 올라가게, 못 올라가게 만든, 바로 이말 바로 나와요 지금 이게 레전드인거야? 지금 생태계 교란종들이 생기니까 말이 안돼 그렇다보니까 나같은 사람은 자저 원래 원래 티오 원래 티오 지오씨가 아니라 치오씨에요 러비씨러비씨 시청 음. 추천 가능이요네네그 추천과 설차들 다들 좀 부탁드리면서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첼시고다님 부터 잠시만요 토크를 좀 먼저 할게요 저 원래 티오 아, 진짜, 진심, 실력은, 챌린저급이라고, 생각함. 음, 응. 나도, 나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게 아님. 이게, 어저께, 동력, 챔피언스, 챌린저, 슈챔한테,한테 직접 들은 거임. 제 실력이, 챌린저급이라고 생각한대요, 다들. 월클급 아니래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 왜 내가 네, 챌린저를 깔까? 네, 네, 저도 이게 의문점이었어 그래서? 그래서 여태까지 경험들을 이제 제 다시보기 있잖아요 다시보기를 검토한 끝에 답이 나왔다 어이 답이 바로 여기에요 이 답이 요거야 챌린지에서 슈체리생태계 결환정도 생긴거야 심지어 심지어 어제 강등당해서 부끄러워서 아무 말 없이 프로티어에서 공경돌렸는데 자 결과 5승 1무 답 나온거 아니에요? 프로티어 심지어 여기 월클에서 내려온 애들도 있었어 월클에서 내려온 친구들 그렇다은이 친구들도 월클에서 프로 일부라는 소린데 실력이 여기에서 5승 1무 답 나온거 아니야? 나는 이미 월클 안에서 실력이 있다 월클 안에서도 실력이 되고 실력이 있고 챌린저 가능하단 소리인데 생태계 교란종들 때문에 내가 내가 피해보는 중이 말이 맞는거 아니야 아니 청개구리들끼리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산 황소개구리가 나온거임 이말이 이거예요 진실 내가 진짜 제일 어이가 없어서 와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떻게 올라가 했냐 이러면서 슈채미이 어저께 들어오셨거든요 어슈채미 시청자분이랑 1대1 하면서 피드백을 들었는데 내 실력 문제도 있지만 이제 전술 문제도 있더라 하는 게 있었어. 뭐 물론 슈챔이시니까 제가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아님 손이 안 좋은 거 같은데요. 근데 물론 이거는 슈챔의 안목. 어 이건 슈챔에서의 안목. 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유망주나. 아니면 세이프로 친구들 보고 있으면 와 진짜 심각하다 라고 느끼죠 근데 당연히 슈챔에서도 제 실력을 보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겠지 자신이 안으니까 음. 그렇다보니까 이거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어 그걸 했고요 무시를 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슈챔 분이랑 해서 이제 진짜 좀 실력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력이 올라갔어 갔어 실력이 올라갔는데 하... 생태계 교란종, 교랑종, 플러스, 억가 응. 이것 때문에 내가 면면 이제 못 올라가는 이유가 크다. 그래서 결론. 드디어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공식 경기 당분간 돌리지 마세요. 어. 언제까지? 챌린저들이 다시 챌린저로 올라가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월클들이 월클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부터 공경 돌리자. 어, 그러면은, 내 방송 컨텐츠, 그 전까지 뭐 하냐? 당연하게도, 팀평, 스쿼드, 시창. 아, 그리고 강화, 카드깡. 그리고, 빠친코 이거 하면서 존버하는거임 음. 이거 하면서 존버하고 가끔씩 가끔씩 이제 공경 돌리면서 상황 보는거임 아. 아 지금 슬럼프도 있고 형도 지금 슬럼프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거든 지금 내가 왜 지는걸까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고민고민을 하는데 아 쉽지가 않아 아 시즌 3일 남았어요 근데? 아니 나 이전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제 공경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인지 지금 제 공경 여기 월클 2부 원래라면 월클 1부까지 왔었어 그래서 여기서 잔류? 4연 잔류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웃음> 4연 잔류하다가 뚝 떨어졌어 이게 말이 돼? 이 때, 제가좀더 큐들을 봤거든요? 큐들을 봤는데, 다 챌린저야. 자, 여기 호영, 호쿠. 뭐, 이 사람들 있잖아요? 김성아재부터 볼게요. 저 사람들 티어 뭔지. 아, 진짜 진심으로, 김성아재저 사람 닉님 볼게요. 저 사람 티어 어디냐면, 다 진짜 저가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 대한민국이죠? 월클 1부까지 왔잖아. 근데 심지어 대한민국 어가야다 팔카팀 대한민국 어가이거어가 어까. 어까 플러스 월클 일부 끝하고 보니까 빡셈 자 두번째 그나무레 그나부리 그나부리 자이 사람 티어 제가 봤을 때 7인저거든요 뭐지? 자, 패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패스. 호영 호쿠. 자, 일단은 다 누구 누구신지 좀 알려 주실래요? 칼리오스 상빈 님 누구예요? 음. 자, 그다음에 호영 호쿠 보도록 할게요. 저 사람. 호영 호쿠. 자, 이 사람은 챌린저였을 거야. 저 저렇게까지 어, 발린 그. 이 사람도 패스요, 음. 야, 엇가가 심각하다라는 게 보여요, 확실히. 엇가가 음. 심각해서, 어, 내가 게임에 졌다라고 볼수 밖에 없겠어. 저 사람들 아니면 북해야, 저거. 어.